잊었던 너만의 흉기로 문득 취한다 숨 쉬는 게 좋아 고맙다 그 말이 수줍어 자랑 나와 말을 못해서 미안 생각 못했지만 너의 소중함 알고 있어 너의 걱정스런 표정 어색해 나 설레 설치 지난 뒤에 죽은 설레임이 혹시 못떠내치겠지만 너만 기억할게 저그 느낌 오래대로 너에게 간다 설레임 그대로야 더 노래 불러 사랑은 세련되 내 속에 자리 잡은 느끼던 영화 같은 사람 기다림에 가슴 절여왔어 막연해 그게 힘들었어 그런 기다림은 너를 내게로 보내줬어 너에게 간